어 <웃음> 아 눈이 승리습니다풀아 근데 요, 요새 스포가 그래요. 요새 예전에 스포 하셨던 분들은 저 정도야 뭐어 그럴 수 있는데, 이게 상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방송하고 이렇게 즐겁게 하는 걸 모르니까 하는 것만 보고 열받을 수도 있죠. 왜냐면 또 팀도 지고 있고,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 계실 수도 있긴 해요, 네. 그렇게 생각하면은. 어? 밤. 눈안망하네애 개피. 시체 총질하는 거 보소? 저게 비매너지. 제가 한거 비매너가 아니에요. 네,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아, 이다 스 잡아줄게. 어, 도발 먼저 했다. 이렇게 되는 거죠. 음. 근데 아까 분명 분비... 반만 쳤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? 류인비어 류인형님 있으셨어요? 어디? 왜안마아안 아마, 아마, 아왜안왔 아마, 아마, 마다아아 결국 내가 마네 할꺼없네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제가 워낙 진짜 그냥 비밀도 안하고 그냥 진짜 너무 선비처럼 한거지 그죠? 진짜 그냥 아예 말안 나오게 그냥 별빛님 안녕하세요 봉지방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올해는 못해요 님. 거의 이제 슬슬 막바지 다 돼갑니다 마군이 아, 패배하였습니다. 그리고 그 요즘에 이렇게 또 어필을 많이 하는 시되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뭐 속상하거나 그런 일 있으면 뭐든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대분들이든 뭐든 피드백 받아 드릴게요 그 정도에 따라 따져보고 아무튼 좀 불편하신 부분 있으면 죄송 레츠고 아이, 저 형. 우와. 솔직히, 이번 바퀴가 마지막 바퀴일 것 같아요, 형님. 제가 또 한시에 운동해야 되거든요. 너무 늦으면, 너무 늦게 잡니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야비야비. 아나 이거 칼로 안바꿨네 펀치네 계속. 망한 형안 망한 형 빨리 우리 구독자라고 얘기해요. 구독자분이라고 장난친거라고 <웃음> 망한 형또 잡으러 갑니다. 에이. 장난인가 아시죠? 어? 뭐야 들어갔네? 자 그러면 또 1문에 한번 집중해봅시다 살짝 빗나갔네? 다먹어라! 어어 와 아, 나오셨다. 머리 위 맞았네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어허, 오로토 실력이다 메모. 아네개보레뉴 들어가세요 순화로 1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판 어 아사르비아님 인색해 쓴다 아 내가 슬 쓸랬네 이번판 2차전 간다 어, 뭐가 자꾸 오그래 많아 아, 좀안이 됐네. 살려드려갔다가 초보형이 잘한다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아까 한유킬링가오키 하고 나서 킬이 좀저조네 느낌? 어 뭐야? 와 데크나이트님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 중대장으로 바로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훈병으로 시작해가지고 그거 그 기간별로 바뀌거든요 감사합니다 우리 샌드라가거이가 어어, 빨렸어. 스페셜 포트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풀 <웃음> 아, 까비. 바로 이렇게 해버리노 역시 우리 구독자 아니었어 당신은 구독자가 아니야 아... 반샷 아, 형님이 자 갖고 노시는 거 같아서 활짝, 화가 살짝 나서 언제? 안 망하네 형이 전판에도 있었나? 이제 들어오신 거 아닌가? 아주이 퇴근하였습니다. 긍정 좋아. 우리, 오시는 분 있구나. 아 내가 알겠다. 아, 내가 7턴이지? 8턴이 아니구나. 다른데 갈 의미가 생겼다. 일단은 폭 더블 키 해놓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네요. 이제 키를 좀 집중하는 걸로. 어, 원, 투. 아 일부러 나 잡으러 오시는 것 같아 느낌이 아까 일문도 찌르는 것도 그렇고 보뉴요 오케이 알았어 집중해 오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됐어요? 와, 근데 이거 잠깐만. 어,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제가 죽으면 안 되겠네요. 나이스. 궁잘 잃었다. 금도 비랄까? 어 눈도 밀었어. 가이아 필 가이아 님피인린 확실히, 순중은 순줌... 아마 일단 순중으로 계속 쏘는 게잘 맞는 것 같아요. 대기 줌을 좀 흔들려가지고. 아, 권총이었어요. 아우, 발소리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나이사. 약간 그 미션 할때좀 너무 텐션이 올라가지고 지금 좀 정적이죠 살짝. 와 중총 너무 좋으신데 내가 못잡아 요댕형 합반인데 뭔가 댕 들어가는 글자는 귀여운 것 같아. 강아지 같아요. 댕댕이. 와 저기서 보. 근데, 잘못. 나 오셨는데? 역각술이다? 오케이, 역각술. 다, 다 <웃음> 와셨겠는데? 오 마이 갓. 와, 저 형님도 계속 홀딩한다. 조금 뭔가 게임이 좀 진중해졌죠, 살짝? 아니, 아무도 있었습니다, 형님. 이 사람 또 봐녀스. P.P. 나이스. 오케이, 벌써 7러시 좋아, 좋아. 그래, 이제 좀 잔잔하게 이렇게 좀총 쏘는 시간이 되었다. 통이좀 쎄한 느낌적인 느낌? 음. 역시 가스는 숲인가? 오가면요올것 같은데? 거만아, 거로, 건복, 건복, 특수분인데 거의. 기도비니포소. 하지만, 여기는 모니터가 있었죠. 시작하자마자 왜 포기. 아, 이판좀 살릴까? 사릴, 고민되네. 조우님 안녕하세요. 아니요, 아니요, 안 높아요. 한 사... 본체 40만원만 해도 요새는 충분합니다. 거의. 거의 한 450? 문이 꽤 많은데? 바로, 그래, 어, 나이스. 그렇게 높진 않아요. 그, 스페리얼 포스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, 다운로드 누르시면, 사양 뜨거든요? 최소 사양, 건전 사양. 별로 안 높아요. 와 밀당. <웃음> <웃음> 와. 마스결은 다군이 승리하나 6대 6. 오. Oh. 적배 시구나 아, 저 대단하네. 와, 적배, 대단하네. 그래도 그냥 뭐할 때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, 눈이 밀려서 그런 것 같은데, 재현이, 형, 어서 오세요. 와, 16개월 연속. 아, <웃음> 저 사람 이상하네. 나이샷. 아, <웃음>